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토어 매출 1위인 리니지2m에서 과도한 과금 유도로 인해 뿔난 유저들이 넥슨의 피파온라인4에 이어 불매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여파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이 무려 한 단계나 내려가는 등 현재 nc는 어마무시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돈을 가져다 바치는 파친코 카지노 흑 등골 뽑아먹는 게임에 어쩌다가 불매운동이라는 이변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자 리니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음...생각들이 있으실겁니다 뭐 사실 이걸 제작하는 NC 직원들끼리도 더이상 이걸 게임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무언가 새롭고 제대로 된 게임이 제작될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의 게임 역사에 정말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양날의 도끼같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도기날이 이미 다 다르는데 꾸역꾸역 써서 문제지 이 리니지 시리즈의 최신작인 리니지 2M도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의 편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지만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콘텐츠를 뽑아내는 여타 게임과는 다르게 천만 단위는 기본이고 억 단위로 뽑기를 진행하는게 게임의 주 콘텐츠인만큼 이 게임은 그냥 플레이하는 유저나 만드는 사람이나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빠친코 머신인데 좀더 가시화되었을 뿐이지 아무튼 이렇게 평화롭고 게임사는 열심히 고래 유저들 빨아먹고 유저들은 열심히 질러주던 이 게임이 사실상 몇 십년만에 최초로 불매운동이라는걸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리니지에는 재련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흔히 던파의 마법부여나 메이플스토리의 잠재능력처럼 한 아이템의 재화를 사용하여 랜덤하게 추가능력치를 구현한 시스템인데요. 당연하게도 이 재련 시스템은 고스펙 유저들에겐 수치 하나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왔었기 때문에 재련에 수많은 투자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업데이트로 7강 이상 캐시 장신구의 재련 옵션 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패치를 진행하면서 유저들은 다시 재련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죠 이 재련을 하기 위한 아이템은 적지 않은 금액이 들며 특히 더 좋은 옵션을 뽑아주는 축복받은 정령의 돌은 현금으로 약 5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하는 수치가 나올때까지 재련을 돌린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스펙을 올리기 위한 투자다보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저들은 지갑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주인 22일 리니지2m은 두개의 팔찌를 합성하여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성능의 아이템을 포함한 축복의 위세 패키지를 내놓는데 바로 이 아이템을 합성하기 위한 조건이 재련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업데이트를 해서 꼬박 몇십 몇백 몇천을 꼬라박아서 열심히 아이템을 재련했는데 이게 무슨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마냥 질렀던 돈을 땅바닥에 다시 버려야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패키지는 22일부터 29일까지 한정 판매하는 아이템이었으며 패키지당 55,000원의 가격으로 서버당 최대 4번 22만원까지 지를 수 있는 패키지였죠. 물론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런 적은 한두 번도 아니고 유저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해왔지만 어차피 한두 푼 쓰는 친구들 떠난다고 매출에 큰 영향도 있지 않았기에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로 해당 업데이트 게시물에 리니지2M의 네임드인 밀짚모자 해적단의혈맹의 전귀신입니다 현 피콜로 대마왕이라는 유저가 등판한 것이죠 무려 전서버 1이라는 사람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며 라 현재 게임의 전체적인 문제점들과 간략한 개선사항을 토로하면서 불만을 표기한 것입니다 자 일평균 3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이 게임에서 전 서버 1위가 지금까지 리니지에게 드린 돈은 억단위는 우습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리니지의 큰손, 돈줄, v v i p 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게임을 떠나려는 징조를 보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1월 업데이트 이후 근몇 달간 큰 패치 내역도 없던 리니지2M은 갑작스럽게 28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플레이를 위한 편의성 개선은 물론 새로운 인덤과 다양한 컨텐츠를 예고하였으며 모든 유저들에게 보상도 지급하고 매크로 핵 제재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뭐 타이밍이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유저들의 눈에는 호구들 말은 개무시하더니 핵과금러 vvip가 한마디하니 바로 패치를 강행하는 등안 입꼽게 보일 수 밖에 없는 발표였죠 이에 많은 유저들은 지금 우리같은 사람들은 개무시하더니 물주가 한마디하니까 바로 바꾸는거냐 라면서 격분하기 시작했고 본인들이 호구 취급당하고 기만을 당했다고 드디어 안 유저들은 피파온라인4에 이어 리니지2m 불매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리니지 2m은 오픈 첫날 71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매출을 달성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려 일주일 주기로 새로운 과금 패키지 아이템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유저들의 지갑을 강탈해 지금껏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뭐 그거야 안 지르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니지의 최종 컨텐츠는 pvp 혈맹 공성전 등 유저들끼리의 전투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작은 수치 하나하나가 공성전, 개인 랭킹, 혈맹 랭킹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크죠 그리고 그동안 순위와 스펙을 유지하기 위해 적게는 몇십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 몇억씩을 지르면서 게임을 해왔었는데 새로 운온 패키지를 지르지 않으면 그동안 지른 돈이 아까워서라도 지르게 되는 무한한 과금의 굴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딱그 뭐냐 에휴 지른 돈이 얼만데 여기선 접을 수 없지 에휴 잃은 돈이 얼만데 본전은 찾고 가야지 딱이두 단어를 대표해보면 마치 도박장에서 본전 찾으려고 계속해서 돈을 박는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이번 행보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를 넘은 과금에 지쳐 불매운동을 외치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1억을 넘게 지른 사람이 게임을 접는다고 인증한다던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게임에 돈을 찌른 사람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접겠다는 등 여태껏 보지 못했던 다소 과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리니지2m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에서 리니지M에게 자리를 내어주어 2위라는 어마무시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한단계 내려간게 얼마 안되어 보이지만 최상위권 랭킹 걸 감안하면 일 매출 몇 억이 감소한 셈이니 아주 무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수 있죠 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행보는 당연한 일입니다 게임별 매출에서 결제하는 유저는 5% 미만 여기서 1천만원 이상의 일명 핵과금러는 약 7%로 게임의 대부분의 수익을 담당하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게임을 개발하는 게 수익적인 측면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넥슨 재팬의 CEO인 오엠 마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투 플레이 게임에서 고래 유저들을 쫓는 것은 실수이다. 이는 윤리적인 이유를 넘어서 장사가 안 되는 수법이라고요." 솔직히 한국 콘텐츠 산업 중에서 게임 매출이 가장 높다고 자랑하고 이걸 지금 제재하려고 드는건안 된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곤 하지만 솔직히 이런 걸 내놓으면서 자랑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플레이를 해야하는 게임에서 본질을 잊은채 그저 수익만을 바라본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유저들은 플레이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순위를 명예를 지위를 권력을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질러야하는 무한한 굴레는 이제 벗어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불매운동? 택도 없어요 이거 몇십 몇백 지르는 사람들이 몇백 접어도 몇천 몇억씩 질러주는 유저들만 잡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몇억 몇천씩 지른 사람도 조금이지만 하나 둘씩 게임을 접고 있는 걸 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유저들이 게임사들이 정신 차리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더 많이 지르나 천하제일 대출 대회 같은 거 말고요 어 누가 그러던데 바람 같은 건 영원히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